원진성형외과 김규입니다. 원진성형외과 정지윤입니다. 원진성형외과 이선구 원장입니다. 원진성형외과 김수원입니다. 원진성형외과 손률입니다. 10년 전에만 해도 겨드랑이 절개, 유륜 절개 두 가지 방법을 제일 많이 썼었는데 미선 어, 절개 수술 방법. 동양인은 흉 때문에 그렇게 수술하면 안 된다는 게 통념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시작을 했고 바람이 일듯이 굉장히 많아졌고 받아들일 정도로 희미하게 흉이 남더라 하는 게 컨법이 되니까 윗선을 수술하는 게 겨드랑이보다 더 많아지는 추세가 됐는데 내가 수술한 환자가 가슴 만족을 하지만 그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수술하는 사람도 사실은 마음이 편할 수 없기 때문에 흉에 대한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는 물방울 보형물에서 이제 라운드 스무스 타입으로 이제 바뀌는 시점에서는 미스어로 선택하는 게좀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처진 사람을 조금 올리려면 듀얼 플레인 이중평면 방법을 조금 레벨을 올려야 되거나 수술적으로 테크닉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지 아나토미컬 모양의 그런 장점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무스 타입은 이게 포함하지 않은 니까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 좀 내려가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해서 미선의 그런 니즈가 좀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선으로 하면 마음이 편하죠.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다관리를 하니까 그런데 미선이 결국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 처음 수술 직후에는 그 자리가 미선이 되지만 두 달, 석달 후에 이게 조금 더 내려갈지 아니면 올라갈지 이게 변화가 생기는 거에 대한 거를 감수를 해야 되고 생각보다 피부가 잘 일어나서 조금 내려가는 경우에는 흉의 위치가 가슴을 타고 올라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굉장히 불평을 한 경우들도 있는데 윗선으로 수술할 때는 제 생각에는 체질적인 피부의 캐릭터를 잘 판단을 해서 고용물이더 내려가지 않도록 강하게 봉합을 해서 막아줘야 될지 조금 루즈하게 해서 피부가 늘어나는 걸 유도해야 될지를 예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왔던 경험과 그런 걸 가지고 최대한 예측을 하고 절개 위치, 봉합 정도도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에 저희가 처음 수술 시작하고 이랬을 때는 200cc가 안 되는 고용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가슴을 확대를 하고 나도 미선 흉이 그대로 보였죠. 정면에서. 내가 거울을 보면. 그렇지만 최근에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350cc 전후의 고형물이기 때문에 C컵 정도 만들어 놓으면 내가 서서 거울을 볼 때는 미선 흉이 잘안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미선들을 선호를 하는데 이거는 의사들이 분명히 비유성 반응이 생기는 체질의 환자한테 미선을 계속 주장하는 건 의사로서 하는 일이 아니고 환자의 체질이나 이런 가장 적절한 절개선을 선택해주고 여러가지 수술방법에 대해서 의사가 숙달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할일 김규 여원장님 말씀처럼 손을 많이 대야 되고 여러 가지를 컨트롤해야 되는 환자분의 경우에는 설명을 하고 가급적으로 선쪽이 훨씬 유리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그렇지 않은 젊은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옅어지지만 객관적으로는 양호하다 하더라도 내가 신경이 쓰이면 그건 상당히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흉터가 생겼을 때더 받아들일 수 있는 부위인가를 그쵸. 환자분한테 저는 선택권을 주고 흉터가 나빠졌을 경우를 가정하고 그계부을 선택하라고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목소리>